마이세요아 가. 여기 언제 들어와요? 어디? 지금 입주달 하잖아. 지금 그런데 장사를 못 하지. 왜요? 물, 물이, 물이 안 나오지. 아 그리고 시, 뭐 설치해야 되고 뭐. 2 0 0 0개 하면 2,000원 예, 가지고 2,000원. 대게는 이상하니 예. 예. 그2 0 0 0 여기 넣어줘요, 사장님? 예. 네 네네, 감사합니다 <웃음> 사랑해. 중에못 봤어요. 나도 하나 먹어야 가봤어. 틸의 장도보고